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제 최애 셰프님인 코우지 셰프님께서 운영하시는 스시코우지에 다녀왔습니다 코우지 셰프님께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요리 재료로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훌륭한 요리를 선보일 때 손님들께서는 감동한다라는 요리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스시코우지 런치 카운터 스시 오마카세는 11만원이고 디너 카운터 오마카세는 22만원입니다 그럼 런치 오마카세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는 튀긴 옥수수가 들어간 차한 무시였습니다 온도감도 좋고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복찜과 내장소스입니다 내장소스가 정말 맛있어서 바로공량 마지막 순서처럼 샤리로 박박 긁어 먹었습니다 다음은 광어스시입니다 사실 이날 손으로 스시를 먹으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젓가락으로 먹었습니다 두번째 스시는 주토로, 참치, 중뱃살 스시입니다 먹기 편하게 칼집 내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마스카포네 치즈와 커피가 올라간 무화과입니다 크리미한 식감이 잘 어울렸습니다 네, 다음은 한치스시 고요 아, 미끌미끌거리고 물컹물컹한 식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은 치키한 아카미즈시입니다 아카미지 시는 역시 입에서 오물오물 오래 씹어 먹어야 그 맛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자무스가 올라간 연어구이입니다 따뜻한 밥에 올려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줄무늬 전갱이 있으십니다 이날 제 원픽이었는데 어, 정말 향이랑 식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계란말이입니다 아, 도중에 셰프님께서 계란말이가 많이 뜨거우니 호호 불어먹으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소한 농담 한마디도 식사를 더 재미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미소국입니다 간단하게 입가심 했습니다 다음은 청어수시입니다 청어수시도 오래 씹을수록 밥과 청어 복연의 맛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로스시입니다 석로 위에 석세로 간단히 눌러주어 불향을 입혀주셨고 소금 살짝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스시코우지의 가장 큰 매력은 재미있는 수업을 듣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스시를 잘 몰라도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고 또 맛있는 스시를 먹으니 그 행복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여기서 일단 우니의 양 우니의 양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때 우니도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지라시지시입니다 아, 이날 안키모가 정말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나또 먹고 싶네요 고급 김도 셰프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어리 초절임 스시였습니다 새콤하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마지막 스시로 아나고스시 나왔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탁 풀어지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나니와 우동입니다. 열심히 풀어줘서 후루룩 마셨습니다. 다행히도 이날 오이를 못 드시는 분이 한분 더 계셔서 오이 빼고 후투막기 부탁드렸습니다. 이날 셰프님께서 직접 양 선택하라고 하셔서 큼지막하게 골랐습니다 아.. 사실 욕심이 너무 과했는지 한입에 겨우! 겨우 넣습니다 네.. 교쿠입니다 아뭐 교쿠는 말 안해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이쁘게 잘려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교쿠가 너무 탱클탱클하고 찰져가지고 젓가락에 붙어서잘안 떨어지더라고요. 아, 진짜 맛있었습니다. 마지막 앵콜 스시로 줄무늬 전갱이, 제 원픽이었죠. 한번 더 먹었습니다. 아, 저 향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망고 아이스크림! 곱빼기로 시켜먹었습니다 이렇게 스시나 오마카세 영상을 남기면서 최대한 맛평가 보다는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남기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맛을 평가하는 수준도 안될 뿐만 아니라 평가가 업장에 큰 피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영상 방향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